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내일 모레 네, 뭐 시험이 있어서 제가 토익을 한번더 해드리려고 해요. 녹화가 조금 다시 스탑하고 하니까 지금 여기 필기노트가 조금 돼있는데 네, 제가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봤더니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 B가 이제 이번 제 시험이기 때문에 A시험까지 제가 다 고난도 문제 는 풀어드린 것 같고요 그냥 여기는 조금 어 중간 정도의 난이도 보이시겠지만 네좀 문제를 제가 많이 쳐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문제를 보시고자 한다면 제사이트 들어가셔서 어8 5 6 고난도 문제 모음만 좀 보시고 답안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08번 문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은요 자동사는 명사 이렇게 붙였다 그러 수식관계 만약에 어가 있어주면 여기 어가 있으면 더 좋고 자 타동사의 아인 g 명사다 그러면 못 가. 자 어를 붙이면 여기에 붙이는 게더좀 도움이 되겠고요 있어주면 독단 도움이 된다는 거는 자타동사안 봐도 이 어나 더에 대한 위치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자 타동사 이디가 명사를 붙였다 그러 수식관계 어나 더가 이렇게 앞에 오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rising prices, 수직 관계, 그죠? 그러면 여기는 더가 이렇게 오겠네. 자, raising prices, 자, 이거 못간 관계지, 자, 그럼 더를 쓴다면 여기다 오겠죠. r a i s i n g prices, 이는 타동사죠. 자, 그래서 만약에 더를 붙이면 여기다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어나 더에 어, 한정사의 관계 위치와 관계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면 자타 동사를 가지고 그수식관계인지 목관관계인지 목적을 하는 관계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R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수명사가 주어라는 걸 알려진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자 동명사는 안돼요 업데이팅이 답이 된다면 얘는 is로 갔겠죠 자 그래서 얘수식하는업데이를 업데이트 레퍼스 매뉴얼은 R입니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 어떤 식의 그, 어, 문법을 좀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다섯 손가락에 넘지 않는 선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demanding s o m e b o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어, 빡세다, 이런 거, 네. 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좀 쓰이고요 opposing side, 반대파들, encouraging trend, 고무적인 경향 자 이런 것들은 타동사 임의도 불구하고 ih를 붙여서 뒤에서 수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promising area, 전망 있는 지역 promising candidate, 전망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자 이런 것들도 있죠 inviting, 자또 계속 나오는데 inviting 이거는 가볼 만한 공원 inviting 가볼만한 봉헌로 사용됩니다. 자 119번 갈게요. 자 이것도 제가 풀다운 틀기로 했는데 자, 워크 쉬프트에 쉬프트가 단수로 왔죠. 이런 가사 명사에 단수로 붙일 수 있는 걸 찾는 게더 쉬워요. 자, few는 복수 붙여야 되고 every는 마다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every d 죠 만약에 every other two weeks 그러면 그때는 two 때문에 weeks가 오겠지만 every 뒤에 단수로 가사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막. 마다 마다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니까 자, other s h 다른이라는 뜻으로서 뒤에 가사용사올때 복수해야 되요고 패스는 뭐 지난이라는 뜻으로서 회우사나 음회우사를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수표기가 지금 없어요 그죠?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표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수표기가 아니라 어, 한정사의 역할을 에는 e v 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121번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좀 잡을 때 인과관계 역적관계 목적 양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잡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음, 이 electronic key system이 어떻게 돼요 is repaired 되고 employee must sign in the security 자 security에서 이걸 거 사인해야 된답니다 어떨 때 when entering the building 할때자 이게 지금 이거 할 때까지는 요 이거이기 때문이겠어요 음, 여러분들, 어, 때문에 좀 끌려서 확갈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현재 고쳐지고 있는 상황이 다라는 이유기 때문에 이임플로이들이 사인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세요가 왔죠. 인과관계보다. 그래서, 이게 무표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A가 정답이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시가가 조건의 부자절 뒤에가 must, should 이런 미래성의 번고나 그런 조동사가 있고 앞에는 현재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1 18번 갑니다 자이 문제는 fit가 되게 단서예요 fit. fit in the shipping crate 우리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트가 나무 상자인데 갯적이라고 네, 하는 자이 머신이 will have to be 어떻게 돼야 되는데 so that 자, 인과관계죠 제가 앞에 부분에서 드렸던 인과 양보 목적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분리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인합니다 take part 자, 분리하다 자 B가 정답이 됐고요 자 31번은 뒤에 동사가 또 있어요 그렇죠 h e a d l e s 이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동사는 앞에 동사, 뒤에 있는 동사는 뒤에 하나의 절이 있어야 되는 그 절을 담당할 수 있는 단어 쭉 찾았더니 데트 하나 딱 나오죠. 자, 여기서 데트는 관계 대명사로서 목적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있는 레스트의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겁니다. 자, 이거 생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B가 정답. 네. 아, 말이 너무 빠른데 괜찮겠어요? 네. <웃음> 네. 아, 너무 많이 빠르시면 좀 이렇게 천천히 듣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좀 들으시고. 어, 보통 빨리 들으시죠 그쵸. 네. 자, 139번 그냥 할게요 아, s e v e r 이 뭐에요 복수예요 복수로 어, 복수기 이 때문에 수일치가이풀 수도 있고 명사 있는데 동사는 없어 동사 따집니다 several e t me know that 를 했다 그래서 b가 정답 141번 자, 이거는 in advance 가 정답이 됐고요 I just wanted you know uh, I just wanted to have it now so you can leave it in advance 자, 81번이니까 이제 6 내용에서 나왔겠죠 사전에 미리 먼저 자 이것도 출제 정도가 높아요 well in advance, very in advanc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why in advance도 맞고 상당히 먼저 이전에 라는 well이 자리 아니라 상당히 로 상이 되는 그런 부사입니다 자, 110번 갈게요 음, Priced 가 있는 상태에서 Flight 가 있으니까 가격이 책정돼 어떻게 부산에 Comparably 자, 이게 비교적으로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게 이제 어 의준업의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거는 진짜 많죠 뭐 파이 렌셜 지금 PP가 있기 때문에 부사 어, 100% 부사 PP 그 다음 이렇게 명사인 경우에는 여기는 형사가 안 되고 부사가 정답이 돼요 어자 근데 이제 부사 형사에 대한 거를 이제 모를 때 파이 낸셜리 sound form 이런 것도 부사가 다른데요 또 이제 financial sound form 이라고 할것 같은데 어, 재정이 탄탄한 재정의 탄탄한 회사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탄탄한 회사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finally 라는 거를 pp 아니어도 선택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 112번 갑니다 자, 부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자부산는 이제 어떤 걸수식 하는지 여러분이 딱 잡고 그수식하는 거에 이제 어떻게라는 거를 끼워놓고 하나씩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렌탈 피멘트가 디덕트 된대요. 그럼 어떻게? 매우 랜덤니, 오르메리클의조인트리자프롬이 소속이니까 출처니까 뱅크 아카운트 돈이 나가겠네 자동적으로 라는 시가 정답이 됐던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부산 어휘 문제 왜 어렵다고요? 음 어려운 거 있고 쉬운 거 있는데 그 다음은 명세표고 다수신 그래서 어, 무엇을 수식하는지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잡은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를 띄워놓고 넣어서 어, 적절하게 어울림이 좋은 걸 잡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왜는 그냥 뭐뭐 할 때에요 근데 인케이스는 데트를 뺀 경우인데 이건 그냥 경우에 그러면 안 되겠고요 이건 경우에 대비하여 라는 대비의 뜻을 꼭 내셔야 됩니다 in case of 이거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는 in case of fire 화재시 경우를 대비하여 power failure 정전시 를 대비하여 in the event 이는 덜 쓰네요 in the event of 자 그래서 in case of in the event of in case 데트를 뺀 접속사까지 다 묶어서 반드시 알아놔야 될그 명심해야 될 해석은 뭐라고요 대부, <웃음> 대비에요. 대비. 음, 대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해석을 좀 명심하시면 해석의 혼동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They are provided with a comfortable work environment. 자, 편안한 어, 근무 조건을 어, 받을 때를 대비하여 이러지 않죠. 여러분이 대비를 빼놓는 해석이 될것 같다고요. 어, 받을 경우에는 office employee들이 음, 프로덕티브 하게 된다 생산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럴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답은 왠이 해당이 됩니다 자 117번은 몇번 이것도 쉽게 풀리죠 프로듀싱이 이러면 무슨 관계 어, 목적과 관계 자, 프로듀싱하는 타동사니까 이것이 5모일지라도 뒤에는 어, 긍정 부정에 따라서 여기에 모아들어가는 결정이 돼요 서로 상반되는 거를 붙이기 때문에 Large profit for tickets 요자 좋은 얘기 했네요 많은 수익을 올릴 거를 예상한대 그럼 이게 만드는 게비쌀지라도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자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이게 프로덕션이 짧아요 프로듀싱이 음, 그런 거 아니고 c o s t l y 는 생긴 건 부자지만 효용사로 사용이 되죠 Expensive 자, 이런 것들이 또좀 있죠 Friendly, 친절한 그 다음에, 롤리는, 낱게가 아니라 하찮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0번 갈게요. 자, 이거는 풀고 에즈. 네. 어, 제 힘들어가지고. 어, 이유가 또, 그래도 나에 있다 그러는데, there r tour de museum을 하기 때문에, 렌트를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이유 때문에 메인은 좀 약하잖아. 그죠? 어, 헬스에 끼고 우리가 이제 그 뮤직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관람하면서 듣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때문에 렌트를 한다라는 인과관계보다는, 어, 여기를 쭉쭉 돌아다니면서 렌트를 해서 이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애지가 훨씬 더, 어, 말하기가, 어, 정상이, <웃음> 네, 음, 자꾸. 어, 너 말하는 거 힘들어,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아, 나 이거 괜찮은데, 막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어, 좀 이렇게 더 편안한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7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upward, 그냥 외우세요. 음, 제 이제, 그냥 외우세요. 자, upward t r e 가 음, 어떤 대세, 응? 어, 뭐, 이제 상승하는 그런, 어, 어떤 흐름,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noted that s e l f i e 합매 수치 from 어디로부터의 t o t l quarter 3사분기 보여줬대요 a strong upward trend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거뭐될게 없어요, 그렇죠? 비현준 전치사고 going은 why인지 이거는 파생 전치사 자 28번입니다. 자 이거는 동사 있어요. 그럼 투정사 와야 되는데 지금 투정사가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얘다 버리고 자태문제네 자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인폼을 받아야 돼누구한테 인폼을 해요. 인폼을 한다면 인폼은 somebody o something이 오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인폼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동태, 투부정사자 D가 정답이됐습니다제 29번.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apart from이 뭐예요? Aside from하고도 어, 같이 사용이 됩니다. 왔다 갔다. 자 이거 이외.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도 요 기타, i 너 a d d 이것도 동급이 되는데, addition of the parking area, nothing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는 바뀐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apart from, aside from 이거를 빼고는 바뀐 게 없다. 지금 뭐만 바뀌었다, 아, parking area만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에 사용이 됐던 전치적고 암기. 자, 이게 B가 정답이 됐어요. 3 1번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팔, 섹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봤으면 좀 좋을 텐데 물론 37번 시작문된다라고 해도 질문이 무슨 종류인지 이게 어드바지저먼트를기울합니다 광고라는 일인데요 자 페이퍼리 종이예요 종이 미셸 페이퍼 음 사람 이름 같죠 미셸음자 그래서 이 페이퍼가 어올다큐멘티션의 프로페셔널룩을 준다라는 게 광고 문구여서 앞으로 줄 것이다. 자 과거에 주워다로 끝났다 자 과거에 지까지 주워왔었다 아유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듯 네 지금 구글 플레이어가 갑자기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웃음> 집에 누가 없는데 자 그래서 정답이 will g i v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네자 그다음 32번 자 이거는 daily use, 종이를 매일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A가 정답이 됐고요 자, 문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 구글 플레이어 좀 무시하고 쭉 풀게요. 많이 나왔네. <웃음> 그네 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일단은, 네, 아, 구글 플레이어 갑자기, 어. 제가 이게 숲하는 걸뭘또 감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음악을 쓰고 있어서 제가 껐어요. 네. 어, 124번. 자, 이거는 이제 타이어 얘기인데, 타이어가 perfectly 디자인 이된 거예요. 그래서 has perfect like, tire design. 자, 이게 또 수식을 봤는데, 디자, 디라이브한테뭘 주겠어요? turning corner. 우리가 코너 돌을 때, 어, 좀 뭐가 좋아야 되냐면, 컨트롤을 줘야 돼요. 아니, 이게 쏠리거든요. 여러분, 시그널도 이랬어요. 시그널, 시그널은 뭐야? 어, 뭐 시그널은 가라마라인이 아니라 어, 터닝 코너할 때더 좋은 완벽한 어, 컨트롤, 컨트롤 할수 할수 있는 그 코너가 좀 돌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C, 아,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111번. 여러가지 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휘 문제처럼 생겼지만 어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예요 otherwise 접속부사 in particular 접속부사 예도 접속부사 전치사도 가능하고 now that 자, 이렇게 쉽게 풀으시면 됩니다 왜? 네? 중간에 쉼표 있고 완전 문장 완전 문장 부사절 접속사 자, 이 because랑 똑같아요 얘는 의미가 어, because는 앞뒤로 다 들어가는데 now는 앞에만 좀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비스, otherwise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otherwise 는 부사일 때는 어떤 뜻이에요 얘는 달리 그렇지 않으 면의 뜻이 있구요 자 두번째는 자그 다음에 접속 부사일 때는 그렇지 않다면에 해당이 되는 음, 단어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자, 그러면 달리, 다른 식으로의 부자는 unless it's me o t h i s e 이런 식으로 해서 짝짝기도 좀 많이 찾으라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이번 주 주요일 날. 자, 114번. 이 뒤에가 아이템이 가산인데 단수가 있죠. 요거 아주 푸는 겁니다. 자, all, few, those, 이, 세개다 오답이에요. 어, n 니만 가능. 그래서 n 니가 가산 불가산을 다 붙이고 가산일 때는 또 단복수를 다 붙이는 그런 유일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것이 정다 이렇게 찾으시는 게더 빠릅니다. 자, 22번 갈게요. 형사의 어휘 문제인데 뒤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를 엔드로 잡아놓고 잡아놨다라는 거는 는엔드가커 t e 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의 수식을 하는 거죠. 자, f c o 레이 o r a t e client and i n d i v i c l n 자 그래서 a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deliberate 사려 깊은 클라이언트 물론 아무것도 없으면 사려 깊은 클라이언트 되긴 되겠지만 지금 c o 레 p o t 이라는 회사와 그 다음 개인적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묶어서 의미적으로 앤 어, n 로 하고 있는 음, 의미가 음, 등에는 뭐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중요 이제 문법을 찾기 위해서 중요하고 이미에 대한 것도 찾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자, 27번 갑니다 이게 예, 제일 어려웠었어요 음,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던 문제인데 어, 빌보드 차트가 있어요 우리 BTS가 상당히 이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데 블랙핑크도 마찬가지 자, 다이너마이트 얘기할까 조금 오래됐지만 다이너마이트를 탑핑을 했다 그러면은 다이너마이트를 탑에 올려놨다 해요. 탑핑 다이너마이트 아, 탑핑 빌보드 차트 is dynamite 이렇게 자 다시 빌보드 차트의탑을 찍은 것은 is dynamite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pping this week list를 하는 거는 게임 이름이 이거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던 너무너무 어렵던 문제 평소에 했던 문제 초기 기전에 많이 안 냈던 문제 이런 거에서 여러분 맞추면 실력 실내도 실력, 감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128번 자, 이게 one과 others의 관계로 금방 불러요. 자, one은 두 개를 언급한 상태에서 one, the other. 세 개면 one, another, the other. 자, 복수인데 불특정을 놓고 가는 거예요. 100명, 200명인지 몰라. 그럼 one, others. 자, 딱 100명이에요. 그럼 one, 그럼 99명 나왔죠? the others.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one, others. 자, 이거밖에 될게 없어요. 자, B가 정답. 자 30번 갈게요 자 이거는 언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좀 풀리는 문제인데 feedback on 글이죠. response는 on 안그러죠. input죠. suggestion on 보다는 suggestion about 글이죠. consultation about you. 자 이거는 feedback에 대한 걸 보내줘야 됩니다 라는 답이 a가 됐던 정답이 됩니다 자전치사 흐름 가지고 문제를 좀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함 기준을 주시면은 어, 좀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자 이거는 6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읽어줘야 되는데요 당신의 유닛 나 l 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목적 sign in g your account에 등록을 하시고 uh, pay a s u b s c r i b e r so you have the option to choose your own primary topics of interest 이걸 이제 만든다는 의미, personalize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고요 여기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런 거죠 on, on primary uh, topic 이라는 거자 15번 갑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요 우리가 보통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사는 ing, 타동사는 pp가 명사를 수식하는데자 타동사가 다은다면 얘는 해석이 유동부동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유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주인 기술 자, improve는 부동적으로 발전된 기술이에요. 이미 끝났어. 자 여기 내용에서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웹사이트는 특징으로 삼는데 Uh, compatibility is your, uh, navigation 툴을 다 완성을 해놓고 놓겠죠 그쵸? Improved, 대놓고 Improving 하고 있는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또 Changing Environment 하면 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환경을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 바뀌지 멈춰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Changing, c a n 가 오다면서 Changing Environment도 정, 정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121번 갈게요 자 이거는 no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절을 이끄는 여기 명사절 접수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뒤에 보면 p o s t d e s i g n e Preferred 이라고 해서 또 절을 더 수반을 해야 돼요 which p o s t d e s i g n e Preferred 이라고 하는 의문효용사가 명사절 접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C가 정답 자, 26번 자, 다양한, 요 어, 전치사, 뭐, rather than, 비교급의 가정적 표현을 붙이고 있는데, using timber를 하는 것보다는 prefer가 단서를 줬어요. 자, prefer using still for, 이런 걸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차라리 이거 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rather than, 자, D가 정답이 됐문제입니다 137번 갑니다. 자,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아까 등위를 잠깐 설명했는데,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등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fun이 뭐야? fun. for fun 이니까 품사가 명사죠 자 그럼 뒤에 명사 와야 되는데 relax를 너무 많이 들어봤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relax가 동사하고 명사 두게 되는 거 아니야 r e l a x a t 은안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좀 800점 부독지 아무튼 학생들도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fun and relaxation 이에요 어, 명명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a고 명사는 c가 되는 얘가 정답이 된 거였습니다 자 110번 어, c a n d i d 가 뒤에 동사를 이렇게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딱 봐도 뭐죠 뒤에 수식하는거 어, 형용사 절이 형용사 구로,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빠진 거예요 candidate who are p r o f i c n t 가 돼요 그래서 c가 정답 자 113번입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 이제 공식같이 딱 보셔야 돼요 어 f the 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그렇죠 of the 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아니면 주어 동사 최상급 어 f the 명사 자 그다음에 주어 동사 최상 비교급 어부더 투 복수명사 두 개면은 최상 급이급니라 비교급 뒤에가 더 복수명사면 최상급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부더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그래서 답은 A가 정답. 보통 전치사 어부가 앞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모의 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모모 중에라는 뜻이 있어요. 어몽의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116번 갈게요. 음, 어휘문제 자 아까 얘기했던 거에 그냥 나오네요 demanding b o s 깐깐한, 어, 깐깐한 b o s 이래도 불구하고 자, 좋은 얘기 나오겠네 he reward uh, his team for a job well done 자, 보상을 또 준다 라고 합니다 잘 잘해 계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이 팟캐스트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radio station 자, 이 P라는 사람이 호스트를 하는데 팟캐스트를 뒤에가 완전 문장이 왔어요 she's h o u e advice for small business owner 자 완전 문장이니까 자 뭐가 정답? where를 대체할 수 있는 a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where이 있으면 where도 좋겠지만 where이 없어도 in w h i c h 를두개 붙인 관계 부상 자 정답 a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좀 말이 빠르는데 여러분 어 다이해하셨으을좀 생각하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뭐 어휘 좀 정리하시고 제 사이트에 있는 어휘 정리한 거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번만 더 풀어보시고 시간 안배를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먼저 풀 건지 뭐 LC 풀면서 RC는 어디까지 풀수 있는지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이번 9월 25일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